마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섰는데 거기 뼈가 가다가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되시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어나야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요아인 줄 알게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계가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계는 없었더라. 그절까지 내게래 인자야 너는 생계에 대하여 태어나라. 생계에 에게 대하여 주여와여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에시겔 3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오세요 2차 1차, 생기. 생기. 생기, 생기야, 들어가라. 자, 자, 그래서 오늘 이, 어, 이 생기, 생기는 우리가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생기. 어, 어, 그러니까, 뭐, 생자가 들어가는 거는 참 좋습니다. 생기, 또, 어, 생각. 근데 또, 이 생기의 반대말은 살기야, 살기. 살기가 있었대. 한 아, 달. 아, 그래서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사람이 뼈들이 죽어서 어, 죽어서 어, 뼈들이 큰 아. 골짜기에 쌓여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내가이 골짜기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겠느냐 요의 말씀을 들을저다 주요와께서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오늘 영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 어저께 어, 70년대, 80년대를 어, 며칠 전에 풍미했던 어, 서세원 코미디언이 한라락 어, 갔어요. 그래서 회의 나기를 링거, 링거, 링거를 만나가, 링거는 뭐냐면 링게로 직접 하면서 수분을 하다가 어, 심정지가 왔다. 심정지. 심정지가 뭐냐면은 심장이 정지됐다. 심장이 정지. 그 육신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심장이 딱 정지되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계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 사람은 어, 두 가지 생명.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생명에서 두 가지 생명. 어? 두 가지 하나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래서 서세원이 서세원이가 목사라고 목사라고 그랬어, 목사라고더라, 목사,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할라를 갖겠죠, 할라를.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 하나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 그래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크으, 많은 고기 안 쫓은지 몰라. 절대 자살해서는 안 돼. 어? 여러분, 자살하는, 자살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어? 불모세 가요, 불모세. 죽고 싶, 죽고 싶더라고 절대, 어, 자살하면 안 되는 점이 식을 한다. 이? 할렐루야. 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뭐, 대한민국에서 오늘 자살한 대통령을, 뭐, 거사. 그, 그, 순배할 그, 그 필요 없어요. 아,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캬, 정말 인간이 정말 고개한,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 그래, 내가 얼마나, 어, 아, 이 사람의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대하했어요한 영혼. 응? 한 영혼이. 그래서 사람이 죄인의 영혼이나 한 영혼이 얼마나 그런 영혼을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아유, 아유 목사님 뭐 병들고 가난한데 뭐 아, 아니야 할렐루야 병들고 가난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내지 몰라요 어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한 영원이 얼마나 크하 천하보다 우주가 이, 이, 이, 이 이해를 시키려면요 이 우주가 천하보다 하늘과 땅보다 제가 서울에 한번 가보니까 아 이게 한한 한 6층짜리 이렇게 빌딩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얼마 갑니까? 보니까. 내가 생각아 요거 뭐한 50억 가겠지 에이거셔 이게 600억이야, 600억. 이야. 강남의 빌딩 하나가 6, 6, 6, 600억? 이야.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뭐큰 빌딩은 막 천억, 000억, 이천억씩, 그 천억, 000억, 이천억이 얼마? 그런데 한 영혼이, 어? 한 영혼이 뭐. 서울보다도, 서울 땅땅보다 귀하고, 미국은 또 어떤 미국 이 뉴욕은 또 얼마나 그? 샌프란시스코. 애비 흘라, 응? 그를 다 바꾸어도 한 영혼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보면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자 설교를 잘 들으세요. 다잘잘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로 사용해. 얘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내 시간을 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는 거야. 응? 할렐루야 그사랑이 그치만을 <웃음> 키울 줄 몰라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들짐성 뭐어 소아지나 무슨 뭐뭐 뭐 판다나 뭐 동물이 아무리 해도 동물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못해 동물들은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믿으시발합니다 자 그런데 존경은 그 인간이 그래서 나는 참,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에 대 나한테 까불어 참, 나 성구로 그렇게 생각해 할렐루야 그러면 뭐 교회 작다고 무시하고 말이야 본업다고 무시하고 송구로 그래 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에 대날 무시해 무시 무시해 차차차 할렐루야 그래서 내, 내,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계신다. 그래 예.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네. 네. 하늘 나 말씀에 순종하고 목 목사님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야 돼. 나 다른 말씀은다 듣는다. 저, 저 목사님 말씀도 못 들어.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자 근데 보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됐다 그 영이 죽어버린다 영이 죽는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부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진 생기가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어? 생기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그걸세상야 내가 살아야 돼 어? 하나님이 넣어준 생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 영혼이 사는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그래, 누구든지 뱀의 말을 들으면 죽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준비를 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잘되기를 바랍니까? 그럼 해보세요 오늘 요수아 1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지켜야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해가 저 참한 판자촌에서 13년 있다가 이제 하중동 여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어? 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지켜놔라 어?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지켜놔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네. 여러분 잘되기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아람 이후에 인간은 사람이 응에응에응에 어머니 뼈 속에서 응에응에 목사님은 내 애기 소리도 잘 내셨고 그게, 그게 태어나서부터 육신의 생명은 태어나지만, 영혼은 죽어서는. 그러나 평생을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 복사님 뭐를 허한말 하세요. 대통령도 그만 안 태어나. 아, 대통령도 마찬가지. 나도 확실이면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불못해 갈바야 차라리 안테나게 나 할렐루야. 그래서 충격적인 우리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이 죽은 영혼을, 죽은,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될거아니 할렐루야. 죽은 영혼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뭐 살아서 뭐, 참뭐 살아서 골프도 치고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러니까 가짜치도 않아. 그냥 뭐 3박 4일 명절 때는 뭐 외국으로 여행도 가고 막 살아서 골프도 치고 뭐 비행기도 치고. 그러나 그것은요, 육신이 살아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시합의 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불모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설교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비자를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응?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참, 정말, 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가난하게 사는데, 아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 힘들게 사는데, 아니 맨날, 이, 맨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사는데, 그러나. 자, 참. 왜 <웃음> 여러분, 요한복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 영이 성령을 위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새 비밀을 말할 때잘 들어보세요 응? 내가 요새 깨달은 비밀을 한번 쫙 들어보세요 비밀을 한번 딱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큰 은혜를 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은 성령을 위어 성령 그래서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근무익하다, 유근무익하다. 그래서 그래서 저기 목사님이 그렇게 60년 동안 부지었던 말씀이 그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치. 그래서 영혼이 영혼이 잘된 가치. 목사님 영혼이 잘된다면 어떻게 되?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두당자에 비유해서 두째 아들이 아마 내가 아마 한 20억 갖고 날랐을 거야. 두째 아들이. 영혼이 잘못된 두째 아들이 20억 가지고 뭐, 가져가뭐했을까 주색 잡기. 술 먹고 <웃음> 술 먹고 룸 싸나가고 차만 해가고 돈 영혼이 잘못된다 해서 잘못된 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영혼이 잘 이게 심령 치유야 어 여러분 심령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 돈벼랑 받으면 교회 도망가 버려 <웃음> 심령이 영혼이 잘된가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이 먼저 제대로 제대로 살아나야 돼. 그 범사가 잘 되는 줄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이 찾아오는 줄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생기가 생기가 생기가 보세요 요한복음 어, 13장 13장에 보면은요 차, 마귀가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파는 거야 가론 유다가는 우리가 가론 유다가 판것 같지만 마귀가 가론 유다를 이용해서 사람을 패고 그러니까 요새 막술 먹고 막 닥친 대로 패잖아 그 누가 패는 거야 마귀가 술 먹은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너 성질 나지? 죄를 패버려. 그래가지고, 결국 당하는 건 누가 당하냐? 내가 당하는 거야. 어? 할렐루야. 그래서, 가론요대기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더라. 그래서, 살리는 영이 없는 인간은 무방비 상태야. 그냥 당하고 마는 거야. 예수가 없는 영혼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야.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집을 짓고, 마음대로 해도 나는 이길 힘이 없어. 근데 내가, 보세요. 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 우리, 윤미가야죠, 우리 윤미가 있죠, 우리 윤미야. 윤미야. 밤에 잠푹 자라, 예? 잠안 자고 춤추지 말고, 예? 근데 어. 내가 뭘깨달으냐면요 내가 윤미를, 윤미가, 제, 죄송합니다. 윤미가 제가, 제, 저, 저 발달장애, 발달장애. 그 발달장애가 이제, 저면합니다 이게, 이게 비유로 드는 거야. 내가 요새 큰 애를 깨달았어요. 발달장애는 이제 발달이 덜 돼서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요 보호. 혼자 못 살아가 못 살아. 못 혼자 남으면 굶어 죽어. <웃음> 그게 발달장애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발달장애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누, 누가, 누가 보호를 받아야 돼? 누가 보호를 받아야 돼? 내가 할렐루야! 네. 내가 성령의 홀리 스물리 거룩한 영성력에 대가 보호를 받고 살인들어요. 어? 그래서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보면 발달 장애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대가 잘 속으니까 핸드폰도 뭐 명의로 빼가 이거 요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영적인 문제들이야. 근데 선한 사람을 만나면은 선한 사람을 만나면 보호를 받고 살살 살. 우리가 우리가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우리가 마귀 시킬 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성령이 어 성령이 보호를 받고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보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내가 영적인 발달 장애기구요 목사님 이장애에요아네 그걸 그래 주님 나를 다 주님 주님 주리, 네. 주리, 네.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주세요. 근데 그래, 주님은, 성령의, 성령은요, 성령은 캬, 네. 네. 얼마나 좋은 분, 성령은 바로 부모님 같아. 저기 어머니 같아,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왔으면 큰일 난다. 성령은 꼭 어머니 같아요. 어? 성령은요, 캬, 내, 나, 성령님한테, 나한테 보호를 맡겨도 괜찮아요. 근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정말, 어? 어? 정말, 어, 그 성령님에게 맡겨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모든 걸다 맡겨도 성령님은, 어, 나를 해보지 않아요. 아멘! 네. 할렐루야! 성령은 모둑을 맡겨도 성령은 그래서요 참 내가 우리가 부여해요 내가 부여 갈때 우리 윤미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면서 윤미한테 마시는 거 윤미야 테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안 된다 그래내가 윤미가 또내 말을 못 믿고 나 차례로 타리못한다 근데 윤미가 훌륭한 내가 화장실 거뭐 사올 때까지 고 앉아 있는 거야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어,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걸 기억나어요 어. 여러분 뭐 교회가 천명, 만명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신전한 전신 성,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다 목적이서 다닌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사기치려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사기치려고. 어떻게 내가 목사님이 사기 처먹어야지 그렇게 나오는 교인들도 그렇게 나오는 신자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 내전 목사님이 사기 처먹어야 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정5절에 사람이 있다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니 내가 오늘 주일 날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교회 나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 자, 평일 날도 얼마나 일 나기 얼마나 피곤해요 나도 요새 일 많이 합니다 톱질하고 자르고 망치질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왜 목사님 내가 믿음 생활을 수시면 했는데 왜내 믿음이 안 자라나요 누가 잘못됐나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나요 누가 잘못됐나요 거듭, 거듭난 거듭난 하늘나라가 그 다음 두 번째 또마찬가지요오전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 물입니다 물 물과 성령으로 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그 그러니까 교회 존재 목적 어느날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 아, 우리 목사님,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 천억을, 천억을 쳤다고 나한테 찬랑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자, 나한테 그런 자를 하지 말고, 내가 천국을 얼마나 보냈냐, 이걸 자랑하시오 내가 속으로, 직접 얘기했다가 조금 먹을까 왔어. 그런 자를 하지 말고, 내가 천국을, 내가 성도들을 천국을 백명을 보냈다 천 명을 보냈다 이거 자랑하세요 목사님 내가 딱그랬다 할렐루야 물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성도가 아니면은 여러분 한나라가 없는 성도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라만 아요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성도가 교회에 다니라만 하지 뭐지 자 그래서 믿음의자아니 뭐냐 왜 와서 붕괴를 해야 되고 왜 교회 와서 붕괴를 해야 되고 찬양을 목이 터져로찬양을풀고 이제 그렇게 나름 아 목사님의 힘들고 어려운데 붕이한다고자꾸오라고그러 셔. 그데근데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 한 나라 맛을 몰라서 그래. 아직 또 나는 세상 맛이 좋아요. 근데 그러면 뭐냐, 그 뭐냐면 이제 그그성경에 로마서 8자, 8장 8절에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 설교 듣고 아침에 가서 여러분 영화 보고 텔레비 보고 영화 텔레비 영화 보고 크연속곡 보면은요 한나라는 다 까먹어 버리고 이야 세상 나라 좋네 마다보처를 해봐야지 이렇게 다 근데 하,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찬양을 보내서 육신의 생각을 짓누르고 엮어 그 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그 영의 생각은 그그 성령의 생 성령이 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 나한테 영적 생명 을 가지고 나한테 평안을 평안을 갖다 주고 나한테 평안을 갖다 주고 기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이거 왜 내가 그 예레미야 31장 25절을 봅니까? 자 나를 나를 상쾌하게 다이 근데 이 세상에는요. 나를 상쾌하게 만들지가 마요 나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어 이정 해장으 성진팍 저 인간은 아버지 해장 아들 태어나고 저게 폼 잡고 다니고 나는 이게 뭡니까? <웃음> 세상 공은 그래요. 그러나 응? 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러라고 하는 이용의 생각은 나는 그러나 나 우리 아버지 만나살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등지고 한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아 한라를 내 집을 짓고 계신 천사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한라의 영향을 받고 살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세상 영향 받지 말고 목사님도 자꾸 세상 영향 받으면요 자꾸 이거 세상 얘기가 나와요 어? 자꾸 세상, 자 세상, 어디가 어디 갔더니 좋더라, 이러고 막. 어? 내가 캄보디아, 브리필 캄보디아 갔더니 좋더라. 고그 그래, 세상에. 근데, 저는 그냥, 그냥 매일 그냥, 매일 그냥 성경만 보는 거야. 아멘. 한나라에 아이고, 다 소용없어. 뭐, 샘플란시스코가 좋다. 뭐, 이국에 뭐, 다서 한라가 더 좋아. 할렐루엣.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 영어로 가줘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이 오마서 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자, 그래서 성령 성령이 이제 그 성령을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을 쭉그자그제 1차 생기 1차 생. 그래서 요한복음 5 3장 5절 이거는 이제 1차 1차 변화리가 계란에서 끼어난 2차 생명만 오던 거야 1차 생명 음? 1차 하늘은 보이기만 하는 거야 하늘은 목사님 설교는 하늘은 좋은데 나는 가야 되는데 근데 가지는 않아 아, 보이기만 해 보이기만 보이기만 하면 뭐야 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이기만 그이 가게끔 하는 힘이 이게 2차 생이야아 봉에 목사님 봉에 한는데 봉에 가야 되는데 마음만 먹어 마음만 먹는데 나와 못 나와 뭐이게 1차 생기만 말해. 2차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2차 생기 2차 생기 에세계 골짜기 마른 뼈들이 여러 분 이제 아 생기야 불안하니까 이제 뼈 붙여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진 않아 움직이나 고개만 끄다 고개만 끄다 하면 안돼 근데 2차 생기가 이게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얼마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예 영이 그 영이 굉장히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예 영이 너희 안에 가면 여러분들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있으면 아멘. 네, 있으면 아멘. 아멘, 성찬기만 있으면 아멘.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 살리신 이예 영이 나네 내 안에 가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 살리신 이가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그 성령 영으로 말이냐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래서 이게 생기가 들어가면 자꾸 젊, 마음도 젊어지고 육신도 젊어져요. 아멘. 목사님 그런 약이 있어요. <웃음> 할렐루야. 살기가 들어가면요 이 살기가 어요 이 살기가 들어가면요 내가 오늘 오 어, 어, 어, 어, 나가서 오늘 어러가서 어, 어, 오늘 펼까 생각하면 크다 옛날에 우리 집 나갈 때요 할렐루야 예수세 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로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로 그래를... 이러고 나가면 그날 아무 일 없이 돌아와 아멘 아멘, 아멘. 세계주씨 아멘. 아멘 근데 아침에 날때 어떤 돈이 나타나면 걸려라. 내가 펜다. 그걸 나가면 꼭 펜일이 생겨, 안 생겨? 펜일이 생겨. 펜, 펜, 다 어떻게 해서? 펜, 응. 펜다가 큰집 가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할렐루야. 구절해보면 그리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도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니, 따서 성령,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자생계를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면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어느 어느 분을 <웃음> 어, 어디서 어디 가 계셔? 아 기도원에 가 있습니다 어디 가 계셔? 기도합니? 기도 아, 네. 아 맨날 기도 와요 그니까 그,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은 목사님은 뭐하셨 나는 맨날 아버지 집에만 있어 밤이고 낮이고 아버지 집에만 있는데요 내가 가 내가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에 유비가 집에서 내가 보니까 살판 나가지고 매일 파잠완자고일거 하나 같 어. 그 나는 밤에 는 아니야 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2차 1차 생기를 받았으니 거듭남을 체험해서 할렐루야 그대로 있으면 안돼 이제 가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야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여러분 강권적으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 그렇구나 어. 예수님 예수. 나는 용적인 장애인이 아니겠습니 나는 용적인 발달장애인인데 성령이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갈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끌어주세요 아,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자 중요한 건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완에서는 결코 정지함이 없느니세다서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보면 생명 그러니까 이게 자, 여러분 정말 가여다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섬전 쫓아 놓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모세가 있으니 하리라르려다가 누구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만약 마귀가 있잖아요 야야야 유다야 유다야 너 예수님 마음에 안 들지 오늘 밤에 예수님을 팔아버려라 <웃음> 은둔 삼세에 팔아버려라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요렇게 하면 안돼 아멘 그러면 가로녀다가 어떻게 얘기해? 예수님을 팔아 목사님을 헷가다 했네 내가 33년 동안 따르던 우리 주님을 내가 끝까지 돈이 뭔데 돈이 아무리 탐나도 내가 스승 예수님을 팔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어? 내가 우리 목사님을 배신해 너 목사님 배신하고 가버려라 <웃음> 마이가 그래 알거래 그런 거예요. 어. 근데, 가, 가르뉴다가 여기서 그렇게 해버렸으면요. 가르뉴다가도 하늘나라 가서 예수 일주일이다. 근데,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 돈, 돈도 탐나고 내가, 은돈 30년 돈도 탐나고 예수님을 팔아버려 그러니까 그말 듣고 가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생, 목사님, 나도 찬양 부를 때 상쾌한 맛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죄문제 아멘. 죄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면 찬양 부를 때 상쾌한 기분이 들고 삶이 아주 상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님,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 백만 명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영적 죽음을 맞이해서 뼈만 가득한 이 골짜기에 생기야 불어나라 생기야 불어나라 2차 생계를 받아 조림조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